안녕하세요. 표만든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웃음>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편인데요 어, 얘기하자마자 호두스 치시는 분도 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야, 가성비가 어딨냐, 성주야. 다 가성비 없지. 저도 알아요. 그래픽카드는 가성비가 없는데 근데 반년 넘게 존버해야 가격이 좀 내릴 것 같은데 반년 존버 못하신 분도 많잖아요. 어, 꼭 사야 된다고 하신다면 그래도 오늘 영상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4월 버전 제작해봤습니다 여기에 6700XT를 추가시켰는데 그나마 이놈의 가성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고사양 컴퓨터 짤려고 하신 분들은 저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 팜플렛 아니면 마트 팜플렛 본다는 느낌으로 이미 구매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나중에 구매할 분들도 같이 재밌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성비 비교해보죠 하이엔드 구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090부터 2070 슈퍼는 누가 말하더라도 얘들, 얘들은 어, 고사양 그래픽 카드에요 뭐 하이엔드에는 조금 못 미치는 제품도 있지만 대부분 하이엔드에 속한다 생각하고 요놈도 싹 묶어서 한번 보면요 일단 3090은 출시 초기가가 200만원 살짝 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크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딴 제품에 비하면요 물론 얘도 한 30%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번달 대비는 별로 오른게 없습니다 하지만 가성비는 하늘나 날아갔어요 이거 뭐 전제품 중에서 가성비 제일 구리제품일까요요 아, 그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6900XT 한번 볼게요 6900XT는 그나마 3090보다 가성비 있는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둘이 성능 비슷하다고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얘도 처음 나올 때 110만원 하던게 지금 200만원 넘게까지 올랐잖아요 그다 보니 이것도 가성비 있다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6800XT 한번 봅시다. 6800XT는 음, 전월 기준으로 아주 소풍되었어요. 그래서 거의 똑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색칠을 그냥 검은색으로 해었는데 아쉽게 빨간 거는 가격이 오른 걸 빨간 걸로 칠했고 그리고 파란 거는 가격이 느린 걸 파란 걸로 칠한 겁니다.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6800XT도 딴 애들보다는 그나마 가성비가 나아 보이지만 막상 살려고 하자니 가격이 좀 오른 느낌이 있어요. 이거 작년 12월만 해도 89만원? 88만원에 팔던 놈이에요 물론 이제는 그 가격 보는 거 말이 안되지만 제가 생각해 이건 정상가는 한 130정도라고 봐요 130, 140 하여튼 여도 거품, 거품이 거품좀 있어요 2800스티도 308건 한번 볼게요 상0 8군 같은 경우가 진짜 가장 많이 오른 놈이죠 원래 99만원 하던 놈이 지금은 제일 싼 제품이 220만원 합니다 두배는꽤 올랐죠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100만원 정도 하면 샀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얘도 제가 거품가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품가... 거품이 거치고 나면 얼마쯤 할까요? 한 160?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160, 150 정도 세, 생각합니다 곧 있으면 은 5월달쯤에 아마 3 0 8 0 t 에가 나올텐데 걔도 절대 저렴한 가격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이만큼 다 올려놨으니까 90이나 80이나 여튼 지금 3080 사는 거는 아 이거는 뭐 채굴하시는 분도 답이 없는 가격이고 최고라면 이제 돈 쏟는 거 어느 정도 커버가 되잖아요 뭐 최고를 안하신 분들도 답이 없는 가격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6800 노멀 한번 볼게요 XT가 안 붙은 거 요거 요새 사도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 꽤 많은데 그나마 사실 하이엔드 제품 중에서는 가성비가 좀 있는 편입니다 소폭 오르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140만원 중반 정도에 살수 있거든요 싼 제품 찾아보면 그래서 어, <웃음> 3080에는 좀못 미치지만 그래도 한 10% 성 차이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음, FHD 기준으로. QHD에서는 한 20% 차이 나요. 그니까 러한 번쯤 구매를 고민해 보실 수 있긴 합니다. 네. 2080ti는 아시아의 피 이미 뭐 단종돼서 안 나온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게 찍혀 있는 거고, 이건 뭐 오리, 올라가나 내려가나 뭐 싱글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는뭐 갖고 있는 물도 한두 물밖에 없고, 자기 마음대로 가격 적는 거라서 무시하면 될것 같고요. 3070 볼게요. 3 0 7 0에 3080ti랑 성능 거의 똑같거든요. 요거, 새 제품이 지금 140만원 가까이 합니다. 아 어, 너무 비싸죠? 사실 수입사에서 이거 푸는 가격은 한 100만원에서 음, 120만원 사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간 유통업자를 지나가면 20만원이 더 붙는다는 거죠. 30만원이나. 어, 꽤나 큰 폭으로 가격이 더 붙죠? 그다 보니 당연히 이것도 거품이 있어요. 나중에 뭐 채굴이 어느 정도 최상성이 떨어지고 난 뒤에는 이 거품이 거치면서 한 110만원, 110만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당장은 가성비가 없어요. 사기 좀 애매합니다. 사실 상궁 친구 살 바에는 6,800 사는 게 무조건 맞다고 할 정도로 게임 성능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만약에 요구간에서 꼭 사겠다 하신 분들은 6,800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싹다 폐쇄하세요. 싹다 폐쇄하고 위태 거 볼게요. 요 밑에 급은, 그다음 뭐, 하이엔드라 보기조금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상급 제품인, 제품들로, 요놈 같은 6700XT, 요번에 나오는 신제품이 가장 살만해요. 왜? 어, 지금 물건이, 아무래도 AMD 제품이다 보니까 좀 비선호하는 개념이 있어서, 거기다가 채굴에 끌려가지도 않아요. 얘는 이제 채산성이 좀안 좋거든요. 얘 뭐, 3070보다 채굴이 안 돼요. 좀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은, 3060보다도 뭐, 채굴이 안 되거든요. 그다 보니까 거의 일반 유저들이 사는 형편이라서, 100만원 조금 넘게 주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어 몇몇 싼 제품들은 90 몇만원에 살 수도 있어요. 80 몇만원은 조금 어려운데, 90만원 중반 정도에 조립 컴퓨터에 들어가는, 어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요거, 요거 가성비 좀 있어요. 진짜, 좀 고성능 PC 맞추고 싶은데, 예산은 조금 빡빡하다. 200 정도다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 5,800에 6,700XT 그리고 나머지 부품 집어넣으면 대충 어우, 쓸만한 게이밍 PC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짜시면 될것 같고요 2080 슈퍼는 뭐 재생상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재고가 아직도 남아있나 봐요 가격이 소폭 내리겠 했는데 이거 사긴 좀 애매하죠 어, 차에 6,700XT 쓰는 게 맞지 성능도 한한 한 7, 8% 더 높고 어, 3960 Ti는 8핀 하나 버전이냐 8핀 두개 버전이냐에 따라 성능 차이가 조금 나는데요 한 4%쯤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놈이 이제 채굴하는 최산성이 음, 상공치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이 상공치구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게임의 성능은 뭐다? 많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살만한 값어치가 없어요 오로지 채굴하시는 분들만 사가는 판국이고 국내에 3000CG 중에서 제일 적게 들어왔어요 심지어 이놈이 상공60보다도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다 보니까 물건도 없어요 어,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2080도 뭐 이거 단종된 제품이니까 넘어가면 되고요 2070 슈퍼도 재생상되지 않았고 국내 재고 소진하면 끝이기 때문에 여기 여기서 사실 이것도 사기 좀 애매합니다 이거 90만원 주고 살 바에는 그냥 무조건 뭐다 아, 6700XT 쓰는 게 맞죠 얘네 성 차이가 거의 20% 가까이 나는데요 아, 6700XT 보시고 가격이 거의 똑같거든요 무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70 슈퍼는 그 다음에 그 밑에 메인스트림 구간 보시다 아, 이제 하이엔드 구간 다 받는 것 같고 메인스트림 쭉 보면 은혼란합니다 혼란하다 혼란해 5700XT가 90만원 합니다. 이거 작년 가격 기억 못 하시는 분도 많을까요? 이거 작년에 얼마였지 알아요? 작년에 40만원 중반하던 제품이에요. 지금 두배 뛰었어요. 왜? 최근에 그만큼 잘 되거든요. 이거 얘네 최산성이 3공6 0 t i 랑비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웃음> 물론 상공역금 ti 까지는 안 되는데 음, 하여튼 그인재까지 돼요. 아 서로 비슷하겠다. 하여튼 최상승이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못 미칩니다. 조금 조금 못 미치기 때문에 4 정도, 3, 4 정도 가격도 어, 거기에 미치진 않더라도 큰폭 올랐습니다. 심지어 이거 중고 가격이 제가 이거 샀는 가격보다 한 30만 원, 40만 원 비싼 판국이에요. 노답이죠. 패스합시다. 뭐, 성능이 좋은 것도 아니고. 3060한번 볼게요. 3060이, 그나마, 게이머들, 이제, 주머니가 조금더 헐빈한 분들이 살 만한 제품이라 생각하는데, 요 놈이, 원래 채굴이 안 돼서, 이거보다 좀더 저렴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70만원 중반에서 70만원 후반이었는데, <웃음> 이제는 이거 채굴하는, 어, 그 메인보드, 전용 메인보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6A, 7A용.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소폭 올랐습니다. 솔직한 말로 지금 이거 게임 용도 사는 것도 좀호갱님이에요왜 그러냐면 여기 10만원만 더 주면은 사실 6700XT를 살수 있는데 10만원 정도 근데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얼마입니까? 나 30% 넘게 나요 그러다보니 뭐3060 쓰게 쓸 바에 10만원 더 보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뭐 예전 구 정가로 파신는분 있다면 70만원이나 60만원 후반으로 그러면 사도 되겠지만 그렇게 파신 분이 이제는 거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3060도 무시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2070 어, 넘어가세요 어, 전세대인데다가 3060보다도 성능이 낮은데 가격은 뭐다? 거의 똑같거나 조금 더 비싸다 넘어갑시다 2060 슈퍼는 재생산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산업체는 62만원 63만원 정도에 팔고 있어요 다만 그 단품은 안 팔고 완본체로 팔더라고요 그런 업체에서 하면 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62 정도면 살만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놈 성능이 성능이냐, 3 0 6 0 성능이냐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한 5% 정도인데 가격적으로 20만 원 이상 쌉니다. 메리트가 있어요. 다만 60만 원초 중반에 살때 메리트가 있다는 거지. 어, 이거를 또뭐 70만 원 넘게 준다 그러면 좀 애매해져요. 여튼 그래도 이건 좀 살만하다라고 이해가 넘어가겠습니다. 5,700도 마찬가지로 채굴할 때뭐50해시레이트 정도 나오거든요. 그다 보니까, 이거 30만원 중반 하던 거예요. 30만원 중반, 30만원 후반 하던 건데, 지금 거의 뭐 75만원 정도 합니다. 심지어 국내 물량이 없어요. 이게 거의 직구 가격이거든요. 여튼, 이것도 패스해야 될것 같아요. 5600XT도 사실상 국내 물건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고, 뭐 가격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6700XT랑 비슷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2060 또, 또다시 재상상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갤럭시하고 EMTEC이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가끔 좀 괜찮은 가격이 풀릴 때가 있어요 50만원 후반에서 60만원 초 사이 정도요 고럴때는 어, 살만한 것 같아요 요거는 가끔 단품 판매하는 것도 볼수 있으니까 잘 구할 수 있으면은 요거 사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이 성전님 이거 원래 40만원짜리인데 지금 60만원인데 나쁘지 않다고요 다른 애들 두배 뛰었잖아요 다른 애들 두배 뛰었는데 뭐 구형이긴 하지만 얘는 그래도 한 4,50%밖에 안 뛰었기 때문에 살만하다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이 밑에 거 보면 알수 있어요 자, 메인스트림 한번 볼게요. 1260ti 한번 보세요. 오? 1260ti가 더 비싼데요? 네, 더 비싸요. 1260 슈퍼도 거의 60만원 돈이고. 그냥 1660도 55만원이에요. 이거랑 막 그냥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나요. 10만원도 차이 안 나. <웃음> 어이가 없죠. 그다 보니까 이거 3개 갈 바에는, 아, 그냥 돈 몇만원 더 버텨서 2060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뭐 이거 물건 있는 업체를 찾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검색하다 보면 나오긴 합니다 여튼 그래서 완본체로 구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2060요 제품은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완전 전면 수준이 여기 살거 없음 어? 성준님 그래도 16억원 슈퍼는 좀싼거 같은데요 16억원 슈퍼가 42만인데 뭐가 싸요 이거 원래 얼마짜리였어요 원래 얼마인지 기억 안 나죠 25만원 하던 가요 그럼 얼마 올랐어요? 17만원 올랐지 25만 17만 올랐으면 70% 가까이 오른거예요자 이것도 안살만합니다 이건성능차이가 너무 커요 뭐랑 2060이랑 <웃음> 얼마차이 나는데요 차이 많이 나지 이걸 1 0 0분율로 따지면은 음 대충 1.1 곱하면은 100이 되겠다 여기 1.1 곱하면 대충 얼마야 이게 70%고 이거는 1 0 0가 봐야되잖아 그럼 30% 성능차이 나지 크죠 어, 어느걸 그 100% 잡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여튼 차이가 큽니다 30% 이상 차이가 나요 근데, 가격 차이는 뭐다? 가격 차이는 50%도 안 나. 애매하죠? 어,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이거사라 가기 좀 애매해요. 물론 예산이 빡빡하고 딱이 정도밖에 살수 없다 그러면 은뭐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별로 추천하기 좀 애매해요. 자, 밑에 가겠습니다. 밑에 뭐, 1060은 뭐 재생산한 것도 아니고 넘어가고, RX570도 요새 물건 없으니까 넘어가고, 물건 없어요. 5500XT도 물건 없어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물건 없습니다. 1650 4기가는 그래도 종종 판매를 하더라고요3 3만 정도 합니다 얘 성능이 얼마인지 자꾸 물어보시는데 쟤는 1 060 3기가랑 비슷하고 RX570이랑 얼마 차이가 안나요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33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메리트가 있어 보임 예전에는 이거 RX570 17만원 이었어요 17만원이고 이게 20만원이라서 이게 별로 안살만 했거든 근데 지금 보면은 RX570이 지금 물건 없어서 엄청 올랐으니까 별로 안살만해 보이고 1650이 오히려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혹시 제가 얘기하는 성능이 리뉴얼 되기 전에 성능 아니냐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리뉴얼 거의 1년 전에 됐거든요. 메모리 변경되는 거. 그래서 당연히 저도 표를 바꾼 거예요. 이거 바꿔가지고 성능이 오른 거를 적용시켜 놓은 겁니다. 어디까지나 1060 수준이니까 너무 큰걸 바라고 1650 사시면 안 돼요. 딱 배그 국민 옵션 프레치로 돌릴만한 제품이나 보면 되는 거예요. 100Ti는 어때요? 요새 재생산된다 그러는데 아이 답도 없어요 이거 살 빼는 그냥 160 쓰지 아성준님뭐 요사라는 게 하나도 없는데 다 답도 없다 그러는데요 네 현식에는 그래픽 카드 살 만한 시기가 아니에요 다 답도 없어요 어지가면은뭐 11400에 내장 그래프쓰시거나 아니면 루나로 사서 내장 그래프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게이머가 아닌 이상 근데 게이머라면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둘 중에 하나예요 2060 슈퍼나 2060 사거나 아니면 6700XT나 사거나, 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에 하나니까, 진짜 컴퓨터 사기 안 좋은 시기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여름쯤 다가오면은, 신규 채굴자랑 확 줄어들 까요 벌써 최산성이, 음, 절반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1월 대비. 물론, 뭐, 이더리움 가격이 거의 두 배까지 뛰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더리움 가격 뛰었는 것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1월 달에 150만원이었거든요. 이더리움이. 근데, 그, 지금 채굴량보다는두배더 캤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픽카드 가격은 이만큼 올라있는데 그만큼 이더리움 가격이 따라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본전 뽑는데 걸린 시간이 길어지고 한여름에는 공조장치를 제대로 시설하지 않은 곳은 3 0 0 0 c 가 비디오 메모리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최상성이 떨어질 겁니다. 어, 해시레이트가 떨어질 거예요. 온도 못 잡아서. 그런 경우, 이제, 소규모로 하시던 분들, 작은 창고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하시던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중고로 아마 그래픽카드 내놓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대폭락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사기에 조금 더 편해질 것이고, 거품가는 약간 까질 것 같아요. 그, 거품가가 까지더라도, 절대 12월로 가격이 돌아가진 않으니까, 12월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거품가 까지만 한 1월달, 2월달 가격 사이 정도로 내려갈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3월달 미친 가격보다는 그나마 좀 싸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4월달은 전체 접었을 때 3월달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없었고요 그 정도로 오늘 딱 보니까 어, 표가 정리가 되네요 보시다시피 이제 더 오르진 않았어요 오름세가 서서히 멈췄습니다 저번달 거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번달은 거의 20% 30% 오름세였거든요 자 그럼 총평가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미 오를만큼 오른 상태라 더오우진 않는데 그렇다고 내리지도 않네 라는게 하이엔드 구간입니다 얘네들 보면은 뭐 가게 거의 뭐 저번 때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맞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더오우진 않는데 그렇다고 내리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그나마 살만해 보이는거는 4월에도 어전도 물건이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6700XT 정도입니다 요거는 채굴자들이 안가져가니까 그나마 유저선에 넘어가는 편이고 물량이 조금만 들어오더라도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느껴집니다 요 어, 놈이 그나마 이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기도 하고요 아 혹자는 뭐 amd 제품이라서 레이트레싱도 없고 rt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까 예요 근데 어깡 성능만큼은 그래도 여기 적혀 표에 적혀있는 성능만큼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픽카드는 가성비를 가장 따져야 될 때라서 여기 구간에선 그나마 가성비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리고 드라이버 문제가 5000 시리즈만큼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살 만한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이엔드를 마무리 짓고요. 어, 미들레인지 쭉 봤을 때, 아,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겠네. 퍼포먼스 라인업쯤 봤을 때는 2060 제세상 제품 들어올 때, 어, 그 V3 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올 때 조금 이제 뭐 50만원 후반 아니면 60만원 초 정도 저렴하게 나오면 그런 거 하나 건질만 해요. 아니면 2060 슈퍼 같은 거. 딱그 정도고, 나머지는 살거 없어요. 없고. 메인스트림은, 에이, 에이, 그냥 살거 없어. 에이! <웃음> 그냥 살거 없습니다. 그냥 살거 없는데, 에... 160은 슈퍼나 1650 정도까지는, 이제, 완제 PC에 30만원 정도에서 40만원 조금 안 되는 가격에 들어간다면 한번 사볼만 하겠네요. 딱그정도까지예요 만약에 40만원 중반 넘어가버린다. 1650 슈퍼나 1650이, 그러면 그냥 2060 몇십만 더 주고 사세요. 성능 차이 너무 많이 납니다. 너무 많이 나요. 90% 성능에 얘는 뭐고, 50% 성능도 안 돼. 슈퍼로 간다케도 60% 성능밖에 안 돼. 꽤 크죠, 차이가. 30% 넘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니면 거의 두배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여튼, 요 정도가, 어, 마무리가 될것 같네요. 어때요? 보니까 느낌이, 와. 성조님, 그냥 전 존버 타겠습니다. 어 그게 해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 당장 필요하신 분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드렸고요. 충분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잊지 말고 찍어줘요. 아 이제 이거 표 만들 때마다 하루치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웃음> 여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